자, 오늘 해볼 러블러스 게임은 바로, 치즈 탈출! 일단 미션이 9 개를, 어, 먼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쥐가 있대요, 중간에. 쥐만 피해서 다니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쥐가, 평상시 쥐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였다는 거.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런거였군요 <웃음> 어 a k e a turkey b u s h 어요 어우 진짜 냄새나게 생겼어요. 자자자자어 소리 소리 나 y t h i n g y o u r 는데아아아아아 r y sorry, I told. Sorry, I'm not. What is an i s l a n d 쥐, 쥐, 저, 다가오는 소리, 저, 끔찍합니다, 아주. 아, 이거 뭐야, 썩은, 썩은 치즈네. 안 되겠다. 자,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조심스럽게. 치즈가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어, 여깄다! 오케이. 하나. 자, 이제 8개 남았어요, 여러분. 어, 어,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어, 아! 어, 아! 어. 어? 여기안전하고라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들어.. 어! 어! 잡음 뚫었어! 잡음 뚫었어! 잡음 뚫었어! 잡음 뚫었어! 아고 어.. 어.. 어. 와야 지지있다 야야야 바보야 여기 지지있렁롱 알싸아? 어.. 진짜.. 이 게임 진짜.. 너무 무섭네.. 어? 소리 나는데? 어? 흔들려 지금 오고있어요! 아! 아 야! 시끄만 일가지고 오고.. 오! 어떡해! 으악! 진짜! 와 근데 왜 얘를 나만 쫓아다닐까요? 이거 가한 마리 간게네 마리 있나? 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저치, 저치, 저치, 저거지 와 여러분 생긴 거 봤어? 개극평 와저 생긴 거 봐요 이때 도망가자 이쪽으로 아, 이쪽, 아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넌못 지나간다 아, 어, 어, 어. 야, 어,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요서 진짜 미친것같아 우와! 우와! 저리 가고! 저리가! 우와! 우와 나 진짜 와 여러분 제가 보여줄 수좀지만살도았어요 진짜 와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어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치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있어 자 이제 여러분 치즈 다섯 개만 찾으면 돼요끝나어 여기다 치즈 다 아싸병 어여기 찾았어요 여러분 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갈수도있어요 여러분 와 이런거 처음이에요 아이 열쇠로 들어갈수있는 문이 있나봐요 아 좋았어 어 근데 여기는 쥐가 없게 생겼는데? 어 그러네 여기, 여기 드디어 찾았죠 아 파란색 열쇠를 찾으면 파란색 문에 들어가는거고 이건 녹색 문에 들어갈수있는 그런 장치인가봐요 그쵸 그렇죠, 알아봐아거방이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어 내려가야되나? 쥐어 자, 자, 들어가시어요 하하! 뭐죠? 여러분? 이, 어, 어디, 이, 어디, 어디, 어디죠, 이게? 뭐, 이게? 뭐, 디지털 코드? 뭐, 이게? 2, 4, 8, 3. 2, 4, 8, 3. 2, 4, 8, 3. 아니, 다른 건가? 3. 8, 4, 이 짠! 됐다! 됐다! 선발사이! 자, 여러분. 제가 녹색 키를 가지고 이쪽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 지금 의시하고요. 어, 귀신 날것 같은, 어, 뭐지? 도대체 뭐지? 여기, 이게 뭐야? 뭐,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어! 저거 뭐죠, 여러분? 어! 잠깐만. 이거 빨간색 키네요? 아싸면, 레드키, 획득. 어,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 치즈 먹었어요. 어, 뭐야. 어디로 뛴 거야, 지금. 우와. 할수 있을까요? 하나, 둘, 쉿! 레드... <목소리>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무서워. 우와. 우와, <목소리> 우와 여러분. 아 진짜 어떻게 <웃음> 오버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오버 아닙니다 저 진짜 무서워요 여기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 아.. 이 나무상자 이걸 연결하고 그, 그걸 건너가라 그 얘기군요 야 녹색 녹색문으로 들어가고 아까 기억나네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음악소리 들리고 그렇죠 자 여러분 새로운 곳에 왔어요! 어 쟤는.. 쟤는 언제 여기 와있대? 아너 파크로 좀안 해봤구나? <웃음> 어, 어, 다시 파크로 어! 아왜다시 어, 어!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왔어 와! 됐어요 여러분! 파란색 키를 찾았어요! 블록키자 이제 내려갈까요? 아 이제 길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자 파란색 방으로 간 다음에 블루! 블루키! 아 여기 이렇게 되는 거군요! 치즈 먹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만! 뭐지 이거? 뭐가 28, 29야?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왜이 이 카운트다운이 뭐죠 여러분? 쥐가 한 마리 더 나오나? 뭔가 새로운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까 여기가 거기였는데, 아저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아 파쿠로! <웃음> 아나 이제 장난 안 칩니다, 여러분. 진짜 저파쿠르 완전 잘해요. 보실래요? 파쿠르파쿠르파쿠르파쿠르 파쿠로 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규처. 어, 치즈! 마지막 치즈를 급이가찾았또 마지막 치즈먹 <웃음> 어떻게 해죠?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요? 나가볼까요? 다시 아까 그걸로 게어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진짜 제가 지금 거의 음한한 한 20분 만에 깬것 같은데요? 어? 아깬게 어, 어, 아닌가요? 어, 깬줄 알고 되게 좋아했더니 아 그치 게임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지 근데 이게 뭐죠 여긴 또 이러봐? 뭐 이게 무섭게 생겼아 <웃음> 뭐야 쟤왜 저기 또? 어 잠깐만 이거 왜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야너 뭐야 와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와 어머 저 계속 바라보는 거 보이시죠 제좀왜 저기 서 있는 걸까 여러분 좀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아! <놀람> 어, 여러분 <웃음> 죄송해. 요 <웃음> 진짜 무서워서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깬거 맞죠? 아그래 다시는 이 게임 안할네요 <웃음> 너무 너무 무서워서 못할 거 같은데 와 여러분 너무 재밌어 이 게임 어쨌든 여러분 커버이도또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